마리당사이 ᄃ ᄃ ᄃ ᄃ ᄃ ᄃ ᄃ ᄃ ᄃ ᄃ ᄃ ᄃ 아 크다. 잘 ᄃ 진짜 크 ᄃ 진짜 비 비싸게... ᄃ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4월 26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각 점포의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각 점포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입니다 그리고 당일의 시세는 당일 경락에 따라 변동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는 그 외의 날은 제가 카페에다가 이렇게 시세를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처음 찾은 곳은 비육 시육 돼지 수산으로 왔습니다. 어느 금태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이게 남해 쪽에 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그 남해 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 물량들이 조금 많지 않았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이제 란지노 어 이제 기, 지중해 농어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굉장히 어 깊은 맛이 있어요. 지방이 많아서 아주 일반적으로 먹는 농어랑은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덕자가 요새 심심치 않게 커다란 것들이 보여요. 뭐 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어는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어도 조금 가격이 좀 비싸진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태 같은 경우는 크기에 따라 가격 편차가 좀큰 편이에요. 아주 작은 거 15,000원짜리부터 이제 큰 거는 한 35,000원 정도까지 있었고요. 오늘은 아귀 관도 있었고 보거 정소. 어, 요것도 이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새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늘 많이 비쌌어요. 그리고 뭐 5월 달부터는 이제 저인망을 이제 한달 동안 정도는 이제 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성게알이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원한테 달라고 하셔야지 이제 볼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왕우럭 쪽에는 이제 크기별로 좀 가격이 다른 편이고요. 이제 가리비는 가격이 좀 내린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돌돔 자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있고 다음에 자연산이 있는데 양식은 대부분 다 일본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흑점조정갱이는 크기에 따라서 2만원짜리가 있고 2만 5천원짜리가 있었고요. 돌문어는 지난주보다는 한 2천원 가량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어 자연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이제 알이 어느 정도 다차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산 참돔인데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이제 저렴하면 다그 이유가 있죠. 네. 요즘 산란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조금 잘 보시면서 사셔야지 돼요. 음, 그 감성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부시리가 나왔는데 부시리 가격이 좀 많이 내렸어요. 자, 이제 시4번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자, 연어는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가격 같습니다. 그리고 단새우, 여기도 <웃음> 비싸죠. 그리고 뭐 이제 삼치는 지난주보다 좀 가격이 오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산은 날씨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저렴한 거는 이제 돌가자미 이런 거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이거 놀래미인데 2,000원이에요. 정말 싸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제 제빵어가 있는데 4kg, 5kg 정도 되는 거 2만원 정도 했어요. 광어는 지난주보다 함께 한 천원 정도 비싸졌다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돔도 살짝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요거 이제 자연산 광어가 있고 요거 이제 북발인데 사이즈 괜찮은데 요거 마리로 파시더라고요. 네, 45,000원입니다. 락점절 장기에요. 행이 어, 여기는 사이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즈에 따라서 좀 가격이 좀 다르다는 라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돌돔 일본산 요거 제키로에 사 그러니까 돌돔도 1키로짜리냐, 1키로 1kg 이하냐, 아니면 1.5키로 이상이냐, 요거에 따라서 어, 시세가 다, 그러니까 그 단가가 큰 차이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내 숭어, 어, 이렇게 있었고요. 능성어는 계속해서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자 이제 C6번 5번 상회로 왔습니다 여기 있던 광어, 만도광어3 k g 짜리 그러니까 29,000원인데 광어는 이 크기에 따라서 수율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2kg짜리하고 3kg짜리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지금식의 광어로꼭 드시겠다고 하면은 저는 양식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3kg 이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돌덤도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르죠. 그리서 자연산 광어도 이제 잘잘 보고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알이 어느 정도 찼다라는 거, 이제 살이 조금 부를 거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1.6kg 되는거 이게 뭘까요 네, 바로 벤자리에요 정말 크죠 요거 킬로 3만 5천원 짜리인데 아 이거 정말 큽니다 근데 요 벤자리가 큰거는 이 기름층이 장난은 이게 두꺼워요 지금 흑점질전갱이랑 비교했을때 그 별로 큰 차이가 없죠 요즘 네, 돌돔도 이제 물량이 좀 많습니다 네. 네, 자연산 참돔 저렴하긴 하지만 이제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잘 보고 구매하시는 거 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실이 요새 좀 저렴해졌어요 자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가격 변화가 특별하게 없는데 광어가 살짝 올라야 1원 정도 올랐다 저건 이제 늘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광어는 살짝 가격이 내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농어하고 참돔은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지하로 이제 내려가서요 이제 화어 보관장 쪽이에요 이제 먼저 지하 1층 엉클마린에 왔습니다 여기 엉클마린은 당일판매시세 카카오 공지방하고 채널에 올라와요 어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화로 필레 선어 뭐 여러가지 모든 종류의 그 수산물을 다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일반 택배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스토어를 이용하셔가지고 을 주문하셔도 되고 전화로 전화 주문하시고 픽업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하 1층 서울 수산 이제 화로 보관장으로 왔고요. 여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하고 여기 장점 중에 하나가 낮에도 구매 가능하다는 라 점이에요. 그리고 제로페이도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여기도 돌돔인데 1.5에서 한 2kg 정도 되는 거또 여름 생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벤자리예요. 그래 이제 벤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숙성하면 빨리 물러져요. 양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류 같은 경우는 소량 구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어요. 음 오늘 물량을 보면 대개가 좀 양이 좀 되죠. 어 그리고 왕계는 여전히 물량이 없습니다.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거의 뭐 킹크랩은 물량이 없어가지고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이제 대 그나마 이제 대게가 물량이 어느정도 받쳐주는데 요것도 가격이 소폭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보통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는 한 3만원 선위 아래로 살짝 그렇게 예, 보시면 될것같고요 암꽃게는 이제 가격이 한 4만원 후반에서 5만원 사이 왔다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만 원. 2만 원. 2만 원. 음. 그리고 이제 킹크랩 선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1 9 0 0 0원짜리예요 키로에 어떤거는 2 7 0 0 0 어떤거는 3만원이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 가격이 매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렴한 거볼 때는 혹 하지 마시고 왜 이게 저렴할까 라고 좀 생각해 보시고 추측해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걸추천을 드려요 정말 큰킹크랩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게가 몇일까 봤는데 6 7 k g 더라고요 경매가 낙찰이 이게 11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3만 7천원이 낙찰가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로는 한 80만원 선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소매점이 믿음수산 쪽으로 왔고요 어 여기는 이제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 판매시세가 올라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낮에도 여긴 방문해서 구입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그 대신에 재고 여부 꼭 물어보시고 방문드리는 거 추천드리고요. 뭐 택배라던가 고속버스 택배 뭐 찜도 다 되고 수산물 대전 상품권 제로페이 거 사용 가능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는이크이이만요만만 찬데, 네, 네, 다음 보내. 소매점인 대신시월드로 왔고요. 대신시월드도 믿음수산하고 시스템이 동일해요. 그래서 밴드가 있어서 여기도 판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여기서 참고해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낮에 방문해서 구입 가능한데 항상 재고 여부는 물어보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찜, 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아, 다 아, 됩니다. 그 제로페이 수산물대전 상품권도 사용 음, 가능하고요. 이거는 얼마짜리 예. 지금 29,000원, 예. 만원도거고 2절지네? 네, 2, 3절지요 2, 3절지 다음에 거가 쪄갖고 수익이 될수요 쪄갖고 예. 10만원 정도 는아 수가 없지 아, 근수이좀더은 아. 네, 아, 네. 네, 다음은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여기는 영업시간은 경매장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로페이, 수산물대전 이거 사용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세는 오른쪽에 한꺼번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요 시세는 어제 날짜 시세입니다 이제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 패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전복, 어, 지난주 그러니까 며칠째 똑같은 그런 가격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왕우록 쪽에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어, 편차가 있어요 만원짜리는 저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제 소라 가격이 조금 내려왔구요 홍가리비 가격은 보합세 보시면 되고 쭈꾸미는 어, 뭐 가격 지난주하고 비슷비슷해요 낙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피조개 같은 경우는 저게 참 가격이 널뛰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훨씬 비싸다는 점이 있구요 그리고 이제 키조개 간장 저거 회로 먹을 수 있는지 질문하신 분들이 꼭 계시는데요. 저거는 구이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회로 드실 거면은 경매장 가는 길에 이제 오른편에 직접 가서 판매하시는 사장님 계세요. 거기서 구입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해삼 음, 저렴한 편이고요. 해삼 멍게는 계속해서 저렴해요. 모실쪽에는 지난주보다는 좀 가격이 올랐어요. 이제 1 5번 초이스산으로 왔습니다 몇 마리 한 짝이 25,000원 주치는 지금 이제 3km 단위로 가나요 3 k m 에 15,000원 4원을 살펴보 안되고요 8마리는 한짝 지금 아무거나 5만원 벗시면 되고 요거는 뭐 그러니까 한 짝이 25,000원이에요 사이즈는 700간명 나오고 대구는 지금 한 짝이 25,000원 그 다음에 10마리 같은 경우가 한짝 5만원 벗시면 되고요 번가 4종류인데 이거 4km에요 한 마리가 지금 한 마리가 13만원 나오고 요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1.3kg 짜리 이런 거는 한 마리가 45,000원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즈, 요 사이즈는 한 마리 33,000원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일단은 요거중간 사이즈 6마리짜리라는 거는 아무거나 지금 마리에 12,000원 꼴 나오고요 지금 얘랑 똑같은 사이즈 화로가 였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마리에 14,000원 꼴 이어같은 경우는 지금 한마리 만육천 원나오원나오은이사같은 경우는 은금한 마리가 사람은 네. 이사이사람많이들은이이런람은 여기 옆에 이 사람은 이사람면딱 나오거든요 이이나오거이요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일단은 원1 0 같은경우는 한짝0 지금 7만원나오만요1 0고원 10만원, 한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 3만원 10만원, 10만원, 1 5만원나오만원1마리같1경만원한짝만 지금 0거는1 6만원 지금 지금 원. 원 그다음에 만원 이런거는 지금 700g 짜리 7마리에요 요게 지금 한 짝에 20만원 나오고 요런거는 이제 450g 짜리 10마리가 있고 6마리 짜리 데 10마리 있는거는 14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000g 짜리 물건인데요 요게 지금 한 짝에 20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3마리가 5kg 에코 박스 아인데 요거는 이제 한 짝에 요 사이즈는 지금 10, 요거는 한 마리에 5만 5천원 보 3만 5천원 그 뒤에 있는게 두마리가 4kg 에요 여기부터는 5마리가 5kg 에요 여기 한짝에 지금 이 사이즈는 16만원 요거는 이제 사이즈는 얘보다 큰데 요거는 이제 붙어진거 요거 같은 경우는 3마리가 한짝에 지금 15만원 요거 4마리가 5kg인데 2마리는 8만원 4마리 한짝은 16만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0원짝으로 오는건데 요게 지금 만마리로는 한마리4 5 0원으로 나오고 9마리가 원래 한짝이에요 한짝 같은 경우는 22만원 네. 골뱅이는 이만 팔이0 0천 원, 머리 만 오십 만 원, 1 6만 원. 이건 2 5대중 호텔 나가고 빼내고, 수족게 어 진짜 엄청 비싸 그래요? 이저거 통발 제고, 저 임망 같은 저 임망 수게 아마 9만5천원에만원 아... 와... 비싸구나. 옥동금 다 나가고. 아... 이거 오늘 시세는 얼마죠? 좀 재고 남아있던 거는 4만원씩 여기 4만원씩 지금 며칠 째 이번 주에 아예 안났어어 음. 제주도 이번 주까지 음. 못 그다음에 거 12,000원 15 15,000원? 진짜가 8만원 많이 내려갔어요 가격이 12,000원, 13,000원씩 하다가 오늘 1원 엄청 좋고 투명하고 1년서는 최고 2만원씩 자홀 여섯 마리네마리나 여섯 마리나 똑같아 자 정어리 15,000원 자 횟감새우 35,000원 자 여기는 다 만원짜리 이것도 재고 지는 오늘거 자 나로도 자연산 특장어예요 가격이 또내려가서 2만원 요거는 항상 추천 2만 5천원 앞으로 그냥 아무거나 만원 네. 골뱅이 2만원 자라도 2만원 멸치? 어 멸치, 햇감 멸치 18,000원 갈치도 35,000원 최고, 공 어, 장사 너무안 돼. 이거 뭐지? 단계 어 이거는 2만원 4, 5kg 나가요 아귀가는이아귀가 2만원 네 이렇게 해서 노량진 새벽시장 장보기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